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컴 공략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뭔가 이 게임 할만한데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스컴을 맨 처음 할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여러가지 혼자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굳이 게임인데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재밌게 맛있게 즐겁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 무엇이든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 공략은 입문자들을 위한 공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컴 게임에서 서버를 하나 고르신 다음 화면상에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스타트 부분에 자유는 무구진장 많지만 제 개인적인 공략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보임물 유저분들은 불만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상에 보이는 필드 아무 곳에서 돌을 찾습니다. 두 번째, 돌을 두개 모셔서 탭 버튼을 누르신 다음 제작에 들어가서 석재칼을 만들어줍니다. 세번째, 석재칼을 만들셨으면 바지에 넣으시거나 손에 쥐셔도 됩니다. 네번째, 근처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목재창을 만들어줍니다. 다 만드셨다면 창던지기 연습도 해줍니다. 단축키는 G버튼이나 R버튼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디를 먼저 파밍하느냐에 따라서 생존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제 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확실히 총이 있는 유저한테 창이 있어도 거의 살아남질 못합니다. 저는 일단 제영상으론 센트리가 존재하는 벙커 파밍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큰 도시는 경찰서 위주로 파밍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목재창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나옵니다. 항상 벙커에 진입하실 땐 급한 마음보단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주변의 좀비를 제거해 주시고 다른 유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서버는 무조건 센트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설 서버는 없는 곳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공략이니 있는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센트리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앞뒤로 걸어가는 센트리가 있고 이후에 턴을 해서 돌아다니는 센트리가 있는데 센트리는 후방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센트리의 방향 패턴을 잘 보시고 부시에 숨어 주셔야 됩니다. 풀숲에 안 숨어버리면 바로 발각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혹여나 본인이 발각이 되어도 센틀의 총알을 피해서 벙커에 들어갔다 쳐도 저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조용히 진입하고 조용히 파밍하는게 좋습니다. 벙커에 진입을 하시면 항상 나이스한 루팅이 가능한 장소가 딱두곳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입니다. 또한 잠겨있는 라커는 드라이버와 핀셋이 두 개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핀셋을 자물쇠 따기로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략 영상을 쭉 올릴 계획이니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